이념멘 로블록스 공포의 피자집에 가다 어. 요야!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여기가 피자 맛집이라며? 그렇다고는 들었어 여기가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맛집이래 뭐? 근데 왜 이렇게 낡았어?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벤트가 있는데? 안녕봤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집이 맞춤이라 찾아왔는데 왜 미친 주방장이 저를 잡고서는 너는 치즈 크러스트가 될래, 고구마 <웃음> 화이트 크러스트가 될래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절 피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웃음> 음 당신을 오븐에 넣고. 구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피부가 까맣게 탔구나. 아니요 이거 원래 그런 건데 제 겨드랑이 있는 치즈 크러스트라 보세요. 야, 피지가 이거 겨드랑이에서 치즈가 흘러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주방장이 좀 이상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치즈는 좀 많이 넣어주시는 편이더라고요. 역시 맛집인데. 근데 미호야 이거 나가자. 이거 좀 이상해. 그래 여기 좀 별로다. 집에나 가자. 어잠겨 있는데 어? <웃음> 어떻게 나가야겠다 여기서 이면 오아 어? 어? <웃음> 이분은 저 앞에 먼저 피자 먹으러 오신 분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피자가 맛있다고요? 아 네. 아 근데 아무래도 여기 이상해. 여기 아무래도 사람으로 피자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냥 뒷문으로 나가자. 그래 도망가자. 몰래 나가자. 주방장이 오기 전에 말이야. 어? 어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그냥 도망가야 돼. 으아 야 근데 여기 좀 많이 무섭다. 피자집 맞지? 맛집? 여기 맛집이라서 왔는데 이거. 어? 얘들아 너무 잔인해. 저기 다른 로블루스 친구들이 이미 피자가 된것 같은데. 오, 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났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다고요. 어... 그렇구나. 여기 아무래도 사람으로 피자를 만드는 그런 공포의 피자집이었어. 야, 이거 어... 뭐야? 잡히면 바로 어? 피자 된다. 조심해. 잡히면 피자가 되는 그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읍차읍차 읍차. 어, i can see you. 나 어. 날... 보고 있대. 어? 뭐야? 어. 어 무서워 진짜 아아아 <놀라> 어. 와! 피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라> <놀라> <가자. 도망치자. 놀라> 저 유리사가 아무래도 우리 피자로 구울 생각인거 봐오 이거 어, 봐봐 이거 피자가 될 재료들인가 봐 우와 치즈 크러스트 <웃음> 와 빨리 도망가야돼 <웃음> 야 방금 뭐였냐? 어, 넘치는 이 맛집의 치즈의 비결은 바로 치즈가 아이고. 엉덩이에서 나오는 주방장이었어 이거 어떻게 가지? 에이. 잡 아, 으아. 아, 와, 이거 거미줄 피하기 이거? 아니네 A few later. 자, 이거 어떻게 피하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누가 봐도 반죽하는 시간인가봐 <웃음> 밀가루를 반죽하는 시간인가봐 괜찮아 내가 먼저 가볼게 그래. 난 피자니까 그래 <웃음> <웃음> 아 그걸 밟는 게 아니었어 피하는 거였어 아! <웃음> 반죽 제대로 됐다 <웃음> 됐다 어, 깼어. 아, 난 대단해. 반죽이 됐다 좀. 자 이제 올라가 볼까? 오 숙성 시간인가봐. 숙성 시간. 무서워. 이 차가운 아, 네, 곳에서, 멋있다. 이 차가운 곳에서 온몸을 숙성해야 돼. 그래야 맛있는 피자가 될수 있다고. 아. 이제 숙성이 다 됐나 봐. 여기 어디야? 오. He is here. here. 이쪽으로. 뭐야? 여기, 여기 오 여기 뭐야? 어 어? 오 어, 어? 뛰어! <웃음> 일단 모르겠지만 뛰어! 어디로 뛰어? 앞에 있어! 으아! 아 이거 깜짝 파티를 아, 해 주신다! 아, 아, 아, 저 피자예요 이미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망칠 곳을 찾아봐야겠다. <웃음>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웃음> 야 이거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서 피자 파티를 아 알겠다 저기 앞에. 앞에 공간 있어. 도망갈 수 있는 쭉가 앞으로. 자, 이쪽으로 붙어도쭉 가면 되겠다. 아, 뒤 보지 말고 앞으로 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뭐야, 여긴? 어, 미호가안왔어 큭. 그러네. Much much much later. 가자. 이게 5분에 들어가는 건가 봐. 그런가 봐. 어? 어. 어. 어. 흡! 흡! 어. 흡! 뭐야, 이거? 빛, 빛 같은 거 뭐야? 어. 뭔지 모르지만 담으안될것 같아. 입소! 오! 어! 어. 야, 여기, 여기 진짜 사람으로 피자를 만드는 그런 거. 어, 뭐야? 아이템 있네, 저기? 어? 아이템 잘 나이프. 집었다. 나이프다 빠로. 빠른가요 빠루빠루 빠루로 간데 들을 수가 없네? 자 앞에 있는 거열어 걸... 빠루로 열고 야 여기 너무 잔인한 거 아냐? 어. 자 올라간다 야 여기 너무 무서워 무슨 피자 가게 이러냐? 우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글쎄 이거 보아하니까 <놀람> 손님 상에 나가는 거 아냐 우리? <놀람> 어 올라가면 바로 식탁 위에 있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 있는 피자라니. 내가 예상해 본 건데 이건 오. 지지크로스트 됐다. <웃음> 반죽이 제대로 됐네. 으악. 지금이다. 아! 친구들이 도와달라 난리야, 난리. 아! 나도 반죽 었다 나는 반죽재료가 되기싫어요 <웃음> 으악! 으 됐다! 구독! 아들아 드디어 왔구나! 조심해 저렇게 반죽이 되기 싫으면 말이야 로블록스 친구들처럼 어,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서! 으악. 는 어디다가 <웃음> 둬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고. 인생이란 왜 이렇게 잔인한 건가? 내가 이러다 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 이미 비자고 겨드랑이에선 지지크로스커 도착. One hour later. 잠보. 나는 또또 하나의 신련에 봉착했다. 내가 나를 수 있을까? 하지만 나, 나 자신을 믿는 지지 크로스가 될거야! 아 진짜 너 피자 되기 싫구나? 뭐야? 일로 들어가라는데? 스스로 갇히라고? 갇히라고 이쪽으로 해? 아, 갇혀야지. 오? 어? 응? 오, 어, 어. 스스로 갇혀서 내려가는데요? 어, 야, 뭐야? 아래 뭐야? 야, 아래 이거 피자 굽는 곳인데? 읽는다, 지지가 늘어나. 야, 나 떨어졌어. 어, 됐다. 피자가 없는 곳이네요, 여기는. 어, 지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겨드랑이 있는 지지가땀 <웃음> 흘리는 거야, 그거. 반대편이다. 과연 이 끝은 어디인가? 일로 가래요. 와푹 <웃음> 익었는데 너 방금 어... 야와 점프 어려운데 이거 어려워 어려워 됐다 나가는 곳이래 어? 진짜로? 론홈오 <웃음> 어, 나왔어 나왔다고 얘들아 우리 피지깍하게 나왔어 와뒷머리 어! 나왔어 빨리 도망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근데 나 지네. 이러고 집에 가? 어이 그리고 집에 가 아, 아니야 어,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어 뭐야? 날아왔다! 날아왔다! 날아왔다! 앞으로 쫓아. 아 앞에 있어! 앞에 있네? 야 앞에 있어 오. 좋아요 여기 왔냐? 어? 그러네? 흡! 어! 어. 넘어왔다! 와! 집에 왔다! 야호! 야호야호야호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피자가 여행을 떠났지롱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무서운 피자 가게에서 탈출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좋아요 <듀> 안녕